네, 저는 내고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제 아이가 신차를 구입했는데요. 썬루프를 뺀 풀옵션 차량을 선택을 했는데 왜 블랙박스 기능은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완성차 업체에서 처음부터 블랙박스 기능이 장착돼 판매가 되면 굳이 애프터마켓을 방문해서 따로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국내 차, 해외 차 가릴 것 없이 고급차도 그렇고 정말 대부분의 차 차량에 블랙박스 기능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자동차에 그 많은 첨단 옵션 중에 블랙박스 기능이 빠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완성차에 블랙박스 기능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오 이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꼭 달게 되는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되었는데 그 많은 첨단 옵션 중에 블랙박스는 왜 빠져 있는 걸까?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자동차에 장착되는 모든 옵션들도 하나하나 모두 테스트를 하게 되지 만약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게 된다면 역시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모든 옵션과 마찬가지로 블랙박스도 성능에 대한 보증과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생기게 되겠지 여기서 이유 중한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이 걸림돌이 라는 걸알 수가 있 겠지？자동차 제조사 에서는 블랙박스 의 성능 에 대한 보증 은 얼마 든지 해줄 수가 있 는데？예 를 들어 교통사 고가 발생 되었을때 사고 기록 이허스 하니 녹화 되 어야 하 는데, 그렇지 못 하고 사고 기록 장 치의 역할 을 제대로 못하 게 돼서 법적 분 쟁이 생길 경우 법적 책임 이 제조사 에도 제기 될 수가 있게되는 거지？그 다음 으로 또짚어볼것은분 쟁이 발생 시 중소기업 에서 만든 제품 과 대기업 에서 만든 제품 에 대한 문제 에서 기업 을 대하 는 소비 자의 태 도가 틀려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소기업 제품이었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보상이나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 만약 대기업에서 성능 보증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언론에 크게 기사가 날 테고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과 보상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블랙박스 장착을 꺼리게 되는 이유도 될 수가 있겠지.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처럼 블랙박스의 긍정적인 면 때문에 법적 제재가 없는 나라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곳은 블랙박스 설치가 허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해서 사생활보호침해 여지가 있어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 독일, 벨기에 같은 곳이 대표적이지.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차량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국가엔 블랙박스 옵션을 빼고 판매를 해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지 물론 최근에는 허용하지 않던 나라들에서도 블랙박스의 내용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긍정적인 면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는 그래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현대 기아차에서 일부 차량에 한해 블랙박스 기능이 내장된 차량이 출시되었는데 이게 과거에 후방감지기나 하이패스 단말기처럼 애프터마켓에서나 장착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곧 블랙박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 를 해보면 국내 해외 자동차 제조사에서 블랙박스가 옵션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법적 분쟁 또 기업 이미지의 타격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고 아직 블랙박스에 대한 법적 허용이 제한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블랙박스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블랙박스 시장을 중소기업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블랙박스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완성차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직접 장착하게 된다면 현존하는 블랙박스 생산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고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어 갈랜다. 수고했어. 동비뷰